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이두 개새끼 개십새끼 호로새끼입니다. 구독자들 분들께서는 강성지지층 대가리 깨져던 문재인들 문빠들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수청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죠. 이들은 나라 경제 기틀을 세운 세대들, 세대들입니다. 국가가 한국이 부유하게 만든 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강성지지층 대가리 깨져던 문재인들, 문바들은 어떤 세대들이겠습니까 구독자 분들께서는 강성 지지층 문파가 어떤 세대들일까 생각하십니까 강성 지지층 대가리 깨져던 문제인들 문바들을 알려면 이들을 먼저 알려 이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바로 지존파를 알아야 강성지지층이 보입니다. 지존파들이 죽이고 싶은 세대가 오렌지족 야타족들입니다. 이들은 태극기 부대들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다면 이들은 나라 경제를 흥청망청 살고 IMF를 촉발시키고 자신의 부모를 죽인 페류나 박한상과 같은 세대들입니다. 지금의 오렌지족 문빠 강성지지층 대가리 깨져던 문재인들 속칭 대깨문의 대표인물은 누구일까요? 김어준 주진우 조국입니다. 오렌지족 야타족 세대들의 자식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언론 알아야 바꾼다 속칭 언알바 알리미황희도 촌티비 정치이크과 같은 진보 유튜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최근에 한 사태를 보면 김어준이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1년간 한해수의당 2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은 운동학원, 사문서 위조, 학력위조,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설, 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문재인 사저를 건설하면서 36억 9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에게 조공 바치려고 29조 원을 북한 김정은에게 조공받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H 사태가 촉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170명의 의원들이 신도시 투기에 가담하였고 친문 LH 직원들이 부동산 신도시 투기에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원들이 신도시 투기에 가담하였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고 소상공인 파산, 서울시 부동산 가격 인상, 전국 부동산 파산, 자영업 파산, 시장 사건 파산, 지역 경제 파산 모든 것이 파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한국 파산인 것입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이두 개새끼 개십새끼 호로새끼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강성 지지청 대가리 깨져던 문재인들, 문바들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수청에는